오와오꽃 모양 버블 이거 파란색도 있다 파란색 어. 이야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파래도 만들기 하던데 해볼까 파래도 오케이 된것 같아 아오 만들어진다 신기하다 틱톡 찍어야지 예스 백소라 왔어? 겨우 왔어. 비키. 오, 텔라도 왔어? 야, 우리 이렇게 셋이 시간 돼서 모인지도 오랜만이다. 맞아. 많이 바빴어. 맞아. 학원 시간 다 달라서 우리 이렇게 모인 거. 정말 오랜만이다. 맞아. 우리 재밌는 거 하고 놀자. 어, 근데 비키야. 너 손에 그거 뭐야? 어, 이거? 이거 신기해. 꽃 모양으로 거품 나는 손 세정제야.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지? 야! 우리 재밌는 게임할래? 재밌는 게임? 어떤 게임? 자 지금부터 엄청 재밌는 미션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우와! 뭔지 모르지만 와! 박수! 좋지요! 이번 미션 서바이벌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션 지점에 달려가서 기억력 게임기를 다섯 번 기억해서 누르고 두 번째 미션 지점으로 달려간 후 소리나는 푸시팝에 개구리알을 넣어서 다 누르고 마지막으로 꽃 버블을 손과 팔에 세 개를 먼저 만든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오 재밌겠다! 음 오케이 이해한 것 같아 텔라 이해했어? 그럼 두 선수 모두 준비! 우와 나 떨린다! 나도 떨리지만 이길 거야. 오! 나도 지지 않겠다. 음. 자, 준비! 시작! 아! 아! 아! 다섯 번 기억해서 먼저 누르는 사람이 두 번째 미션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 시작! 이거. 한번 더. 세번째 어, 어, 어. 시작 두번 오! 나 다했어! 오! 스텔라 통과! 다음 미션 고! 마지막! 먼저 먼저 나 먼저 응. 그걸 다 누르고 들어간 공간에 개구리 알을 넣으면 돼다 눌러? 오케이 개구리알을 다 넣어서 또다 누르면 성공! 알겠어! 아, 개구리알을 넣어줍니다. 우와! 우와! 이렇게 한 번에 봐봐라. 이렇게 알아서 들어간다. 어, 아, 아, 엄마한테 혼나겠다. 비키가 혼나는 거니까 괜찮아. 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두 개만 더. 제발 두 개만 더 하면 끝! 됐다, 이제 눌러야 돼. 개구리알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넣으면 빨리 할수 있어. 오케이. 오, 다 넣어버리고. 이제 누르면 돼. 어, 누르면 돼. 오케이. 오, 부셔진다. 오, 이게 부셔지면서 되게 재밌어. 우와 우와 이거 봐개구리야 뿌려진다 맞아 재밌다 개구리알아 오래 뿔려놨나봐잘 뿌개지네 <웃음> 맞아 오래 뿔려놨어한3일나다뿌겠어오 <웃음> 스텔라 통과 다음 미션 빨리 고어 나도 나도 다 했어 이거 봐 다음 미션 옷세개 만들면 되지 어꽃세개 만들기. 오. 아 꽃이다. 오야아 아. 잘됐다. 예스. 오와아 스텔라 승리. 와 나도 다 했는데. 와 정말 간발의 차로 졌다. 아쉽다. 우와! 내가 이겼다! 둘다손 씻고 와! 그래! 다. 오케이! 음. 와! 이렇게 오랜만에 재밌게 놀아본다! 맞아! 같이 뛰면서 놀면 재밌는데! 오키님도 들 해보세요! 재밌어요! 오늘 저희가 한 미션 게임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한 게임 중 어떤 미션이 제일 재밌었나요? 개구리 알노키가 제일 재밌었어. 나도 그게 제일 재밌더라. 오킹님들 생각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임 하자. 좋아 좋지요. 아하, 내가 재밌는 거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우와 뭔데? 기대된다. 다음에 알려줄게. 키키키키 오비키. 기대돼요. <웃음> 장난감 미션 게임 하기. 대성. Yeah. Yeah. I'm not gonna lie, her brain fried. My lady p p a z e n n i o lady p o p p Molly, why she waiting on me? area. 자 먼저 백설아 h 수아진 i 오비키또 오비키나 <놀람> <놀람> 자 가만 안놀야 <도? 놀람>